결속 스킬이란, 결속 스킬을 가진 영웅을 메인 또는 인연 영웅을 편성할 경우, 메인 영웅에게 결속 효과가 즉 와, 야, 이거야. 은총인데? Yeah. Want, fail, out, yeah. 자, 하이구, 반갑습니다. 3월 30일 목요일 신규 영웅 뽑기에 네내가지고 목소의 톱날 광폭의 록시인데요. 예, 우리 록시는 그나마 재앙에서 좀 치는 자석이다 그죠? 어, 옛날부터 록시는 좀 쳤어요. 그런데 요번에 나오는 록시는 돌았습니다. 예, 요거는 돌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약간 돌았죠. 표정이. <웃음> 표정되면 돌았다는 게 아니고, 진짜 딜량이. 딜량이 돌았는데, 톱, 톱을 양쪽에 들고 있습니다. 그 톱으로 썰어 부고 있는데, 아, 일본 호크 토크를 지금 우리 운영자 고고님이 공유를 해주셔가지고 한번 봤거든요. 얼티미 형님 지금보다 세던데? 일단 한번 봅시다. 보고 좀 자세한 얘기 한번 나누도록 할게요. 그러면 좋을 텐데. 다 아 일단 미친 여자 같고요. <웃음> 봅시다. 아, 계속부터 한번 볼게요. 계속 다 썰어줄게. 속력으로 나오네요. 속력으로 어, 다 썰어줄게. 아, 전투에 참가한 인간 종족 아군 영웅 한 명당. 아 인간입니다. 이게 만약 재앙 종족 한 명당 이러면 내가 또이자석도 질질 끌려고 이럴 것 같았는데 인간 종족 한 명당 자신의 치확이 40% 퍼씩 증가하고, 오케이, 지확이 4 0 퍼씩입니다. 그럼 인간지도 인간이니까 얼티밋 형님하고 같이 쓰면은 지확 80% 퍼증가합니다. 그리고 인간 종족 아군 영웅의 단일 공격 스킬 사용으로 인해 치명타 발생 시 아, 추가로 어, 저, 전투 시작 시 자신의 공격력 삼0 퍼만큼 피해를 준다. 이게 돌아본 거지. 자, 인간 종족 아군 영웅의 단일 공격 스킬 사용으로 인해 이거는 얼티밋 형님이랑도 지금 야, 야 난리났는데 이거 야 난리나지 않았냐? 님 치명이 안 터지겠니? 두두두두두 비슷하긴 한데 한 번은 터지지. 어, 치명이 발생 시에 추가로 전투 시작 시에 자신의 공격력 300퍼만큼 피해를 준다. 그러니까 록시가 전투 시작할 때 가지고 있던 그 공격력 그 공격력의 300%만큼의 피해를 추가로 준다 이 말이잖아 호호호야 이거는 작정했는데 넷마블이 야 맨날 우리 제왕캐들 욕먹는 거 이제 좀 짜증나네 우리 한번 보여줄까 이런 느낌인데 만드는 거는 우리다 <웃음> 그래 제왕들 너무 찌밥이야 진짜 이정도 한번 해보자 어, 자 봅시다 이거 뭐야 뭐야 이거 뭔데? 뭐고? 야 이거 야, 이거 난리 났다. 야, 넷마블 작정했다. 개성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러니까, 10개 들 자식이 개금있고, 천사들이 은총이 있고 이러니까 재앙 애들한테 결속이란 걸 넣어줄 건가 본데 이제 결속? 아그 일곱 개 재앙 개들의 어떤 그 결속력을 말하는 건가? 광기의 결속입니다 결속 효과를 가진 인간 종족 영웅의 공관이 3%씩 증가한다 결속을 가진 인간 종족 영웅의 공관이 증가한다 3%씩 증가 필살기 레벨에 따라 결속 효과가 증가 헉, 여기 난리 났다 필살기 레벨에 따라 더 증가하는 거야? 그럼 이게 오, 오, 어디까지 증가할 수 있는 거예요? 약간 무서워지는데 자 크레이지 블레이드입니다 단일 적군에게 공격력 500% 쇄도 피해를 주고요 쇄도란 자신의 남은 어, 피해 주는 거더원 형님 거그 쇄도인데 음, 제가 일본 호크토크를 봤을 때얼티 형님 지금보다 세더라고요왜 그런 걸까? 왜얼티 형님 지금보다 세 니가? 미치붙던데뭐 딜이 이왜 이왜 그런 거예요? 이, 이 추가 데미지 때문인가? 300% 추가 데미지 때문인가? 어 그건 올팀 형님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제가 영상을 봤는데 어, 기대 한번 해볼 만합니다. 근데 나왔어 써보자고 일단 일본 호크 토크에서 딜몇번 나온 것만 본게 저도 답니다. 그게 다기 때문에 내일 생방으로 보도록 합시다. 다만 이제 내일 제가 좀 일이 좀 있어가지고 생방이 좀 늦을 수 있습니다. 저녁 늦게일 수도 있습니다. 좀 양해 좀 부탁드리고 자 두번째 스킬입니다. 플레이 그라인더 전체기인데 모든 적군 공격력 250% 쐐기 피해를 준다 요런 느낌 오 전체 쐐기 나쁘지 않거든요 주로 근데 혹 아까 일본호크토크를 봤을 때는 얼티밋 형님의 크레이지 프로미넌스 보다 세진 않습니다 뭐 그거 당연해야 되나 크레이지 프로미넌스는 워낙 또센 거니까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래도 뭐 그냥 어 쏘쏘하게 때리는 정도였습니다 자 필살기입니다 호러 벤젠스 단일 적군 절단 어 단일 적군 한명 절단 내는 필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 요 정도에서 약간 아쉬운 정도 해주네 이거 만약 전체기에 올킬 필살기 넣었다 이러면 <웃음> 그건 좀어 그건 좀 시끄러울 것 같아요. 같아. 요 정도만 해도 지금 엄청나다. 재앙이 지금 엄청나다. 지금 어 그렇다는 거는 아마 필살기로 그런 건 아니면 명암이어도 좋다는 얘기인데 근데 결속에서 아까 필살기 레벨이 중요한 걸로 봐서는 프로이면또 좋고 기도 하겠고 와임마 이거 야임마 이거 한 천장으로 마무리하면 안 되겠는데 적어도 한두 천장 가봐야 되나 세 천장 두 천장 그 정도 가봐야 되는 자석으로 좀 보이고요 꽤 괜찮은 애로 보입니다 아, 출연 영웅 리스트. 어. 어 각성 각성 모노 이 모노 자석이 이상하게 이게 모노 이런 느낌 좀 있거든요 근데 록시는 꽤쳤어요 옛날부터 할록시 이런 애들도 그렇고 자 재앙 애들로 좀 준비가 되어 있고 라그 애들도 좀 들어있군요 어야이 근데 이건 좀 큰데 도나르 근력 도나르 들어있고요 프레이어 들어있고요 이거 좀 큰데 어 늑대 니드 호그 요 얘기잖아 지금 그치 어, 괜찮은데요 꽤나 자6 0 0천장이고요 정도는 좀 세게 뽑아야 된다 내가 보기에 좀 세게 한번 들어가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업데이트 내용 야왜 이렇게 예쁘냐 이거 누구세요? 니 누구세요? 니 록시니? 맨날 미친 여자 표정 해가지고 내가 조금 그랬는데 너왜 이렇게 이쁘세요? 이거 야 록시 야야 야, 록시가 이런 이런 표정이 있었어 록시한테 나 이거면 은나 지금 흔들릴 수 있어 너무 이쁘신데 예, 일단 록시가 나온다는 거 그리고 신규 콘텐츠 7개의 재앙 챕터 1 드러나는 흑막 오픈 와 여기서 진짜 이왜 야, 이, 이, 이, 이, 이, 이. 봐봐 어. 발렌티아하고 뭐 어떤 스토리가 이렇게 되나본데 아닌가 이거 록시 아니지 스토리에 나오는 어떤 분이신가 되게 되게 끌리나봐 내가 왜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지 오 릴리아야? 아, 나 지금 미치겠다 릴리아 얼굴도 좀 닮은거 같고 자, 아, 신규 아티팩트추가 됩니다 페나트 아, 릴리아 페나트발렌티페나트 이스틴 등장하게 되겠고요 큰 의미는 없어 보이고 신규 성물 이거 중요하죠 지금 신규 성물 아 선멜입니다 선멜 효과 한번 봅시다 전투 시작시 자신에게 두턴 동안 기본능력치 30% 증가하는 효과를 부여하고 시장주 시작하자마자 아, 두턴 동안 기본능력치 30%가 있네 그 다음에 적군턴에 자신이 피해를 받지 않으면 아군턴 시작시 자신에게 동일한 효과를 부여한다 뭐, 뭔 소리가 동일아 이거를 또 받아? 두탄 동안 이거를 아, 계속 갱신해 나갈 수있는안 맞으면... 아, 안 맞으면 기본 능력치 30% 갱신해 나간다 이 말이죠 중첩은 아닌 것 같고지 갱신인 것 같고 자 또한 자신에게 걸려있는 버프 효과 한 개당 아, 마신종족 아군 영웅의 기본 능력치가 5%씩 증가한다 3개. 3회 제한 15%까지 그러면 지한테 버프가 3개 붙으면 마신종족 아군 영웅은 기본 능력치 15%가 증가하게 됩니다 꽤 괜찮은데? 꽤 괜찮아요 이거 활용해볼 만한 가치가 좀 생깁니다. 그런데 어, 염멜 자리를 대체할 글쎄요 한번. <웃음> 하여튼 그렇고 자그 다음에 오젤드 나비의 고대 파편검 적군에게 걸려있는 디버프 효과 한개당 마신종족 아군 영웅의 기본 능력치가 3%씩 증가하고 자신의 주피가 4%씩 증가한다 오, 오해제 아니고? 오 아니고 잠깐만 여러분 일마가 촥한번 하면 디버프 3개씩 붙어 그러면 3개 바로 붙였다고 보고 마신종족 아군 영웅 9% 바로 증가하고 요지 주피가 12% 바로 증가하는데 선멜이랑 같이 쓰면 디버프 잘 걸리잖아 치다가 저거 걸리고 그러니까. 하여튼 디버프가 좀더 걸리면은 마신 종족 15% 기본 능력치 올라가고 자기는 주피 20% 증가까지 챙길 수가 있겠습니다. 와우, 상당한데? 자, 록시, 광폭의 록시 록시니까 이제 코스튬 새로 나오겠죠? 어, 야, 얘 정도는 옷 사줘야 되겠는데? 호크 패스 마일리지로 미에 어신 플레이어 코스튬이 출시된다. 와, 이건 개꿀인데? 어 누나 이렇게 또 하시니까 되게 이쁘시다. 와, 하 어, 좋아요. 자 시스템 개선, 신규 영웅 능력, 결속 추가. 그래, 결속이 뭔가 보자. 결속 스킬이란 특정 영웅의 획득과 동시에 개방되는 영웅의 고유 능력입니다. 결속 스킬을 가진 영웅을 메인 또는 인연 영웅을 편성할 경우 메인 영웅에게 결속 효과가 적. 주... 와, 야, 이거야. 은총인데? 야, 은총이잖아. 이러면. 야, 은총이야. 이거. 야, 얘풀어해야 된다. 이러면 은총이야. 아 잠깐만. 씨, 라반한테 넣었네. 결속된 인간 정적 영웅의 공격 관련이. 어? 어, 그러면 라바나한테 넣어도 되네? 제한끼리 되는 게 아니구나 이게. 야 제한끼리만 결속이 아니고 그냥 그냥 은총인데? 야 그냥 은총이야 이거. 어와 이거 이건 되게 크다 여러분. 봐봐 인간종지 공격 관련이 1퍼잖아. 그러면 아까 필살기 레벨에 따라오6퍼까지 그 증가하네 공관 6퍼네. 여. 공간 6퍼. 아, 헷갈리네. 마엘은 주피 20퍼인데 공간 6퍼. 뭐가 더 좋아? 여러분 좀 수학적으로 정리 잘 되시는 분들, 주피 20퍼랑 공간 6퍼 뭐가 더 좋아? 아, 아, 실험 도 해봅시다. 어, 이야 이거, 이거 이거 상당하다. 이. 게다가 일곱 개 재앙 스페셜 출석 이벤트, 일곱 개 재앙 메인 스토리 자체가 시작됐다는 게 되게 큰 의미구나 지금. 그지? 재앙 스토리가 시작됐기 때문에 지금 그에 맞는 출석 이벤트 도좀 하는 것 같고요. 어 이게 뭐야 이게 단차야 이게, 이게, 이게 단. 차 단차지 이거는 14뽑이가 아님 야 헷갈리노 뭐야 이거 단차야 10뽑이야 아 이거 단차가 보다 그지 자그 다음에 일곱개 재앙 뚝딱뚝딱 아지트 추가 공사 이벤트를 합니다 어 이게 이벤트로 만들어 가지고 애들한테 선물 주고 그죠 어 보상들 좀봐 한번 보상 쫙 받으시고 이런 식으로 어 좋아 좋아 자어 새로운 재앙 보스 로혹시가 등장하는 재앙전이 리턴즈 했군요 어, 오케이 한번 잘 싸워봅시다 어, 이렇게 클리어 보상도 좀 받을 수가 있겠고 어, 요 부서진 무기 조각 같은 걸로 이렇게 어, 교환 바꿔 먹을 수가 있는데 코스튬 들어있구나 좋아요 음...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지 다이아 페이백 이벤트 마수전 공략 영웅 보너스 일단 다이아 소모량에 따라서 보상 좀 획득할 수가 있겠고요 다이아 좀 써야 되네 오 요거 아 요거구나 아이 라인업 중에 한명 받는 거구나 아 아, 아. 선택 선택권이네 이러면 선택권인데요 도나르 없으신 분들은 선택권으로 받을 수도 있겠는데 이거 오야 이번에 이벤트 좋다 어 야, 선택권이야 이거 도나르 받을 수 있습니다 어 라인업은 요렇게 이중에서 선택으로 받을 수가 있겠고 자 호크 패스가 돌 와겠고와 이게 너무 꿀이다. 뉴 3개 떴대. 어, 좋고요. 자, 이 정도 되겠습니다. 오 상당한데? 이번 업데이트 3당상 상당, 상당한데? 좋습니다. 내일 보도록 합시다.